오락실 게임은 유저들의 코 묻은 돈을 빨아먹기 위해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런 유저들의 고충을 알고 있는 몇몇 게임들은 힘들게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유저들을 배려하기 위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보너스 스테이지를 추가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런 보너스 스테이지는 벨트 스크롤 장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락실의 레전드 게임이라고 불렸었던 파이널 파이트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보너스 스테이지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파이널 파이트는 그나마 다른 게임들에 비해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고 마리가리 전법이라고 해서 기본 공격을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 한 대도 맞지 않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꼼수도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스테이지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똥손 유저들은 1스테이지를 힘겹게 클리어하고 두번째 스테이지 보스를 만나고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았 었는데요. 무시무시한 가면을 쓰고 이도류를 장착한 보스를 본 유저들은 그 포스에 쫄았었고 집중력까지 떨어져서 그런지 마리가리 전법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게임 오버 화면을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렇게 힘들게 보스를 처치하면 대망의 보너스 게임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주의소에 적의 차량이 세워져 있고 차량의 좌측과 우측 그리고 엔진이 있는 보닛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유저들은 이 보너스 게임을 통해 멀쩡했던 차량을 푸셔버리는 쾌감을 느낄 수 있었고 파손된 차량 때문에 절망하는 적을 보고 알수 없는 희열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영어를 잘 몰랐던 꼬꼬마 시절이라 파손된 차량을 보며 오마이갓이라고 말하는 적을 보고 오마이카 라며 해맑게 웃으며 따라했던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오 oh 마이갓 이렇게 첫번째 보너스 게임을 통해 힐링을 하고 힘겹게 다음 스테이지를 클리어 하다보면 두번째 보너스 게임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무려 네번째 스테이지까지 클리어 해야 볼수 있었기 때문에 이 보너스 게임을 즐기고 있으면 뒤쪽에서 신기하게 쳐다보는 유저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두번째 보너스 게임은 차량 파괴가 아닌 강화유리를 격파하는 새로운 방식의 게임이었는데요 유리의 사이드 쪽을 잘못 공격하면 유리가 깨지지 않고 회전하며 유저를 공격했기 때문에 한번에 깨뜨리기 위해 유리 중앙을 정확하게 공격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파이널 파이트는 기본적인 게임의 재미 말고도 보너스 게임을 통한 소소한 재미 또한 놓치지 않았었 는데요 왜각게임이라고 불렸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라실 게임에서 이런 포맷을 기초로 다양한 보너스 게임들을 디자인했었는데요 삼국지 배경으로 한 벨트스크롤 액션 게임 천지를 먹다에서도 두 개의 새로운 형태의 보너스 게임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천지를 먹다는 마상전투를 게임의 특징으로 내세운 게임이었는데 삼국지에 등장하는 영웅을 직접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부분 하나만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작품 이었습니다 등장하는 보너스 게임들도 삼국지 라는 시대에 맞춰 개성있는 형태로 등장했었는데요 보너스 스테이지가 시작되면 캐릭터들이 식탁에 앉아있고 앞에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면 레버를 회전시키거나 버튼을 빠르게 연타해 접시에 담겨있는 음식을 모두 먹을 수 있었는데요 정해진 시간까지 많은 음식을 먹는 유저가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친듯이 버튼을 연타해 캐릭터들의 입속으로 음식들을 쑤셔 넣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장수들이 무척 귀엽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유저들은 이 보너스 게임을 통해 전장에서 봤던 진지하고 무뚝뚝했던 장수들이 음식에만 집중하고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이 무척 인간답게 느껴졌고 세명의 장수가 서로 경쟁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알수 없는 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스테이지에서 두 번째 보너스 게임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1인으로 플레이할 경우 조조의 석상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단조롭게 진행됐지만 2인으로 친구와 함께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비무대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준비 없이 갑자기 진행됐기 때문에 처음 이 보너스 게임을 보게 된 친구들은 당황하며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설정에 빠져들어 피 튀기는 전장에서 함께한 친구를 때릴 수 없었고 며 의리를 보여줬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은 한대 맞으면 바로 정색해버렸고 적군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무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전까지 돈독했던 서로의 관계 따위는 사라지고 게임 안에서 우정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임사에서 이런 걸 노리고 만든 건 아니었겠지만 이 보너스 게임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총잡이들이 등장했었던 선셋라이더스라는 게임에서는 점수를 얻기 위한 보너스 게임이 아닌 생존을 목표로 한 보너스 스테이지까지 등장했었는데요 뻔한 포맷을 버리고 연출적인 재미까지 더해져서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너스 스테이지가 시작되면 땅이 흔들리며 닭이 도망치는 전조 증상 을 시작으로 화면이 흔들리며 황소들이 뛰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때 달려오는 황소의 등에 점프를 해 반대쪽 방향으로 미친듯이 뛰어야 안전하게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었지만 황소 등에서 도망갈 때 죽기 싫으면 뛰어라라는 문구가 나왔었는데요 해외 유저들이나 영어를 알았던 유저들은 이 문구를 보고 기겁했고 플레이 자체를 고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스테이지를 클리어 하면 새로운 보너스 스테이지가 나왔었는데 총잡이들이 등장하는 게임의 컨셉에 맞춰 숨어있다가 등장하는 적들을 죽이는 재미가 있었지만 앞에 보너스 게임만큼의 임팩트는 없어서 기억하고 있는 유저들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벨트 스크롤 장르의 게임 말고도 스포츠 장르에서도 보너스 스테이지가 등장했었는데요. 역대 최고의 스포츠 만화로 불렸었던 슬램 덩크를 게임화한 슈퍼슬램에서 독특한 방식의 보너스 스테이지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투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정해진 시간만큼 자유투를 시도해 넣은 골만큼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긴장되고 묘하게 사람을 집중시켜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긴장시키게 만들었었는데요 초반 몇 개까지는 항상 집중력 있게 잘 넣다가 이후부터 정신력이 흐트러져서 골대에서 벗어나는 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덩크슛 콘테스트가 있었는데요. 두 개의 공을 들고 다양한 스타일의 덩크슛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웃긴 게 게임에 참여한 감독 및 코치들이 플레이를 지켜보고 점수를 매기는 연출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막상 같은 팀 감독이 점수를 낮게 주면 이상하게 섭섭하고 기분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덩크슛을 성공했는데 점수를 저거밖에 안 준다고 라는 생각을 하며 감독들의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앞에 설명한 보너스 게임들도 재밌었지만 대전격투 게임 만큼 보너스 스테이지가 다양하게 된 장했던 게임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격투게임의 붐을 일으켰던 스트리트파이터 시리즈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보너스 스테이지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스트리트파이터 1에서는 총 2개의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었는데요 수련생들이 잡고 있는 나무판자를 파괴하는 것과 바닥에 여러 개의 기아장을 두고 타이밍에 따라 기아장을 격파시키는 간단한 방식의 보너스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2편에서 초대박 히트를 치면서 격투게임에 맞는 화끈한 방식의 보너스 스테이지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첫번째로 파이널파이트에서 봤던 차량 파괴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방식은 똑같아서 새롭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해 차량 을 파괴하면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릴 수 있었는데요 이게 2인 플레이도 가능해 상대방의 성향 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차량을 파괴하다가 꼭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해방을 놓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미 차량 파괴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었고 지벼하게 상. 대방 괴롭히는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스트리트파이터의 흥행과 함께 이 보너스 스테이지는 많은 유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게 되었고 7사판으로도 비슷하게 따라하며 영상을 찍은 해외 유저도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일반인인 차량을 파괴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게 되었고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강력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술통 부수기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위쪽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에서 술통이 떨어지면 타이밍에 맞게 공격해 술통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너스 스테이지는 특정 캐릭터 에게 유리하기도 했었는데요 블랑카 같은 캐릭터를 선택하고 제자리에서 전기지지미를 연타하면 귀찮게 컨트롤할 필요도 없이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럼통 부수기 피라미드 형태로 놓여져있는 불이 붙은 드럼통을 파괴하는 보너스 스테이지였는데 굳이 점프해서 위쪽 드럼통을 먼저 노리지만 않는다면 쉽게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스트리트 파이터를 시작으로 이후에 등장했던 격투 게임에서도 이런 비슷한 보너스 스테이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용어일 시리즈에서는 보너스 스테이지의 결과에 따라 캐릭터의 기술이 추가되거나 능력치가 달라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얼음 깨기, 맥추병 치기, 필살기 전술하는 세 개의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고 특이하게도 유저가 직접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유저가 원하는 대로 캐릭터를 육성시킨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얼음 깨기 보너스 스테이지는 버튼을 연타해서 게이지를 올리면 그 수치에 따라 얼음을 격파할 수 있었는데 이게 쉬어 보여도 생각보다 게이지 채우는 게 어려워서 엄청난 굉음을 내며 버튼을 연타했다가 오실 주인 아저씨에게 혼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맥추병치기 맥스 게이지의 정확한 타이밍의 버튼을 누르면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캐릭터의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진지할 필요가 있는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너스 스테이지도 만만하게 볼수 없었던게 시간이 지날수록 게이지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기 때문에 초반에 집중하고 빠르게 타이밍을 노려야 했었는데요. 너무 신중하게 한다고 초반기회를 놓쳐버리고 미친듯이 빨라져버린 게이지를 보고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필살기 전수가 있었습니다. 필살기의 커맨드를 미리 훈련시킨다는 느낌으로 보너스 게임이 진행됐는데요 그냥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커맨드 입력이 뭐가 어렵지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장풍이나 승용권 같은 커맨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필살기 커맨드 입력이 엄청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용호의 껌 같은 경우는 커맨드 입력에 대한 레버 판정이 생각보다 엄청 깐깐해서 조금만 엇나가면 스킬 입력이 씹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힘들게 통과하면 다음 스테이지부터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훈련으로 인해 캐릭터가 강해졌다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겨투게임들은 이런 보너스 스테이지를 추가해서 유저들이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줬는데요 s n k 첫 대전 액션 게임 아랑전설에서도 이런 보너스 스테이지가 존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대한 돌기둥과 벽돌뭉치가 떨어지는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었는데요 차량이나 움직이는 물체도 아니고 무미건조한 돌덩어리들을 파괴하는 방식이라 보는 재미도 없었고 떨어지는 돌에 맞아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짜증이 하늘까지 솟구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음 보너스 스테이지로 등장했던 팔씨름 게임은 다른 게임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이라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오락실 살수 있는 팔씨름 게임을 게임 안에서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색다르게 느껴졌고 팔씨름 상대가 그 당시 인기가 많았었던 헐크 호군 같은 캐릭터로 등장해 이겼을 경우 알수 없는 희열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 히어로즈의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앞에 설명한 게임들만큼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나름 재미있는 연출로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7번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보너스 스테이지를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 식인종들이 만들어놓은 토템들을 모두 격파하면 나무에 묶여있는 미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진행 방식 자체는 단조로운 편이었지만 미녀 캐릭터가 무척 귀여웠던 걸로 기억하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이마에 키스까지 받을 수 있어서 보너스 점수보다 더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락실 게임에서 등장했던 보너스 스테이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당시 유저들은 100원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게임을 했고 잠깐 만날 수 있는 보너스 스테이지를 통해 힐링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게임도 게임이지만 이런 새로운 재미를 줄수 있는 보너스 게임들이 좀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